어? 태식아 어떡해? 이게 예, 결승! <웃음> 집에서 사는 앵무새들은 뭘 먹고 살까? 오늘은 태식이가 좋아하는 간식이 어떤 건지 태식이한테 직접 골라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식이가 좋아하는 간식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간식들 준비한 거 설명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태식이랑. 공주가 먹는 주식들 텔렛하고 견과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닭하고 어, 젖은 과일, 안 말린 과일 어, 태식아 어떡해 좀몸 벌써 먹고 싶어가지고 <웃음> 그 다음에 말린 과일 그 다음에 어, 말린 젤리하고 호두하고 네, 오늘 처음 먹어보긴 하는데 제가 말린 번데기하고 미웜 준비해봤거든요 태식이 이따 반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세요, 태식이. 자 여기서 보여줄게 하나 둘야 아, <웃음> 여기 봐봐 태식아 하나 둘셋자 빨리 와서 골라 태식아 <웃음> 자 여기 여기 둘 중에 뭐가 뭐가 좋아요 태식씨 별로 관심 없어. <웃음> 뭐, 그럼 과일로 하지 말고 딴거 먹을까? 대시가 하나, 둘, 셋. 야, 대시가 어. 여기 봐. 이거 뭐야? 이건 미럼 말린 거예요. 아니야. 뻔데기. 먹어봐. 맛있어. <웃음> 맛있는 거야. 대시가. 자! 전저머리자 <웃음> 어때? 자 벌레는 두개다 싫어하는 걸로 <웃음> 벌레는 안 먹어 봐가지고 태식아 여기 봐 헉, 이거 뭐야? 태식아 여기 있어 짜잔! 둘 중에 골라보세요 아. 생각도 안 하고 잣을 바로 골라버린 사실 제 잣이 태식이 최애간식이거든요, 최애간식. 공주도 그렇고. 근데 이게 너무 기름기가 많아서 사실 애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많이 먹으면 설사하거든요. 뭐 생각도 안 하고 잣을 제일 좋아하는 걸로.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. 오, 그 다음에 먹긴 먹어. 펠렛도 좋아하는 펠렛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종류를 좀 섞어놨는데 되게 신기한 게 얘네가 펠렛도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만 먹어요. 빨간색만 먹고 노란색만 먹고 자, 채식이그 다음 두개 중에 뭐를 좋아하는지 봅시다! 호두 젤리, 젤리 호두를 처음 봤어, 사실은. <웃음> 오늘도 호두를 처음 봤어요. 태식가 언니가 호두를 깐 것만 보고, 이렇게 큰건 처음 봐가지고, 태식가 이거 어때? 이거, 이거 뭐야? 이거 까서 먹는 거야. 먹어봐. 안 돼. 그래도 호두랑 젤리 중에서는 젤리를 먼저 먹었어요, 대식기가 그치? 내 누군지 알아? 에? 이번에는 견과류! 태식이 주식하고 태식이가 고추하고 그, 태식이 고추도 엄청 좋아하거든요? 골라보세요! 견과류를 먼저 선택했어요 태식이 원래 고추도 잘 먹는데 오늘은 견과류가 땡기나아요 고추! 고추 먹어봐! 앵무새들이 매운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청양고추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하거든요? No. 안 좋아하나 봐요. <웃음> 태식아 안 좋아하나 봐. 자 그러면 여기서는 견과류가 이겼습니다. 태식이 이제 고른 음식 중에서 결승합니다. 태식이 결승! 자! 자이뭐볼 것도 없이. 네볼 것도 없이 자을 골라버리는 태식이에요. 오오오 오, 오. 그래. 아마 잣을 다 먹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겠죠? 잣을 치워볼까?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게 뭔가? 없어! 없어! 찾고 있는 잣이 없어요 회식이는 결국에는 잣을 어떤 견과류와 어떤 과일보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잣이었습니다 잣만 먹으면 안 되는데 잣 되게 비싸요 태식기의 간식 월드컵 자식 1등 했습니다. 먹어 먹어. 아유 먹어. <웃음> <웃음> 배고팠어.